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내 SNS를 꼬박꼬박 지켜보는 경우가 있죠 또 종종 관심을 표시해 올 때도 있거든요 내 SNS를 염탐하는 전남친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가 아직 전남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남아 있거나 혹은 나는 지금 마음을 정리 중인데 전남친이 내 SNS를 꼬박꼬박 보는 게 되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 거기다 좋아요를 누르기까지 하면 더 마음이 심란해지겠죠. 나에게 미련이 남아서 못 잊고 있는 건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용기가 없어서 다가오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도 없으면서 찝쩍거려보려고 여지를 남기려고 저러는 건지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 SNS에 어떤 사진들을 올려야 되는 건지 차단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았는데 남자가 이렇게 행동을 해오기 시작하면요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좀더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지고요 그걸 알고 나서 나도 뭔가 확실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럴 수 있는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헤어지자고 했고요 남자가 나에게 매달렸는데 내가 매몰차게 찬 경우와 내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나중에 남자에게 다가섰더니 남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한 경우 또 내가 헤어지자고 했고 남자도 수긍을 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고 나도 그냥 수긍을 해버린 경우가 있고요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내가 매달렸는데 남자가 안 되겠다고 한 경우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곤 했는데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싫어서 안 되겠다고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만 구분해도 이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 사실 남자가 요내 SNS를 염탐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오판을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요 여기서 남자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나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사랑하는 걸 수도 있는 거야 정도가 맞는 판단이라는 거죠. 마음이 있다는 건요, 말 그대로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는 요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운 마음, 궁금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등등의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내 SNS를 계속 염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마음이 있는 건 맞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요 분명 나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는 것도 맞는 걸 거고요 그런데 또 나에게 미련이 있는 거라고 라는 부분에서 나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고 하는 오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 미련도요 작은 미련이 있고요 큰 미련이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미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뭔가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아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정도인 미련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 다르지만 내 남자가 나의 SNS를 염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남자가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정도 약간은 미련이 나만은 있구나는 확인하신 거예요 적어도 나에게 미련도 없고요 아무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 내 SNS를 찾아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요 찾아 들어와서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그런 능동적인 행동은 안할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하셨던 것처럼 내 남자가 내 SNS를 들어올 때 내가 그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과 나에게 희망고문이 될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염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기는 한 거고요. 미련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연락할 정도는 아니죠. 이게 내 SNS를 염탐하고 있는 내 전남친의 진짜 속마음이죠. 그거 말고 뭔가 좀더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만 그것을 사실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온전한 판단이죠. 내가 원하는 건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 라는 거잖아요. 그런 팩트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된다는 거죠.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팩트만 봐야 돼요. 자꾸 상상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대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 확대 해석이 시작되면 요 분명 증거가 부족한 게 느껴져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상상의 증거들을 갖다가 거기다 껴맞추려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남자가 내 SNS를 들어와서 요 그냥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나한테 어떤 관심이 있긴 한데 그 소심한 마음이 용기를 못 가지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있다는 라걸 보여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또 자기는 힘든데 나는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와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별을 했던 간에 남자인 자신도 되게 힘든 상황이 됐는데 나를 힘들게 한이 여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나 없이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가 궁금해질 수도 있겠죠. 혹은 나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사귀고 있나 하는 걱정과 질투, 불안이 담긴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나한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서 나보고 자기를 좀 잡아달라는 마음으로 그런 교란 작전을 피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열심히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으면서도 나를 보험으로 생각해서 훗날을 기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런 경우들을 요또 세세하게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두 사람이 사귀었던 배경도 다를 거고요 이별하는 순간에 어떻게 이별했는지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내 SNS를 염탐하는지 실제 그 사람의 속마음도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정말 큰 문제는요 이 수많은 경우들이 여러 가지의 경우수를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가진 힌트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SNS를 염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증거들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상상하지 마세요 나한테 주어진 증거 하나만 가지고 그 증거대로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죠? 네,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기다려보면 다른 힌트가 분명 주어질 거거든요 어쨌든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미련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도, 그 미련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혹은 그 마음과 미련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 마음이 시들해지기 시작하면요, 언젠간 내 SNS를 염탐하는 일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요 SNS를 염탐하는 걸로 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요내 SNS를 염탐하는 그 순간은 요 그냥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는 나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미련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SNS를 염탐을 안 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그 남자는 요 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안할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준 힌트가 별로 없는데 그게 맞을 거다, 그게 틀릴 거다 라고 헤매면서 시간 낭비와 에너지 낭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여주는 대로 확실한 것만 가지고 그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 나는 조금 더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없는 증거를 수집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흘려 보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상상을 하든 내 마음속에서 바랐던 것들이든 뭐가 됐든 어쨌든 범위가 좁혀질 거거든요 나는 내 전남친이 왜 그러는지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은 거지 그 속마음이 어떤지 상상해보고 싶으신 게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너무 쉽게 단정짓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만 열어두시는 게 정답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